네 반갑습니다 저팀 제로에서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람들 교육 강의 진행하고 매매 전략 내고 있는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짠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시고 목소리 들리시죠 차트도 보이고 채팅으로 좀 누가 좀 한번 말좀 한번 해봐봐요 잘 들리는지 잘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는 비트맥스 차트고요 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얼만큼 주봉을 딱딱 잘 지키면서 이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 저도 뭐 그러고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아 스킴 스킨 무빙 스킴이야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막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 음, 더 크게 크게 보면은 멈춰야 될 때서 멈추고 반등 줘야 될 때서 반등을 주고 그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4시간 여기서는 안 보이죠 이 차트에서는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심지어 일봉에서도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두봉 월봉 이런 데서 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좀 크게 크게 주봉을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체크를 해서 중요 가격선들 을 한번 그어 놓으면 이런 가격선들은 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온 가격이니까 꼭 가격 체크를 꼭 해두시고 해두시는 고해두시게 좋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스펙타클하지 이렇게 볼게요 아이고 2018년도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1월이라고 볼게요 로그 차트고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2만불 2만불 그쪽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봉에서 크게 크게 움직이면 한 절반 정도 되돌려, 되돌렸다가 이만큼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이런 도지형 캔들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봉, 내려가던 게 양봉, 반등이 딱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내려가던 게, 아니, 올라가던 게, 음봉 이렇게 딱나온는것 중요합니다. 이런 것, 이런 캔들. 올라가던 게, 이거에, 이걸 개념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걸 오더 블럭이라 고 그러죠. 고도 불일하기라 그러고 상단과 상과 하단의 이런 레인지 값은 음, 녹화 안나님 어, 녹 녹화할 겁니다 녹화 회원분들한테 녹화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상단과 하단의 이제 레인지 하이, 로우 중요하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이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여기에요. 이 캔들의 가운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고요이 캔들의 가운데도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앞으로 중요하겠죠. 이 캔들의 가운데. 중요해요. 가운데 중요합니다. 음, 가운데. 중요할 것 같죠? 왠지 중요해 보이지? <웃음> 중요해 보이죠. 예, 네, 중요해요. 음. 가운데, 여기도 가, 가운데 중요하겠죠. 여기 가운데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딱 여기. 딱, 로우까지 찍고선 쭉 끌어올렸어요. 쭉 끌어올렸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어, 여기 깨졌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으면, 캔들이 얘가요, 이렇게 마감이 됐으면요. 쉽게 여기 다시 올라가는 게이 안에서 이렇게 지지저항 받으면서 여기 저항으로 이제 작용할 거기, 작용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됐을 건데, 끌어올라갔어요. 이 주공 차트가. 다음 레벨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돼서 다음 레벨까지 올라가고 여기 레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또 빠졌다가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상단 지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죠? 가운데 여기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디기 디기 디기 우리가 알던 여기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7,300이에요. 상단이 여기 밑에는 다 아시죠? 5,800, 6,000달러 선. 가운데가 6,500, 6,400선. 디기디기디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야, 빨리 가자. 그러면은, 요런 선, 여기여기선주봉의 요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중요해? 이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좀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 어, 지지받고, 레인지. 하단에서 지지받고. 저한번 나한테 뚫고 가니까. 그죠? 뚫고 가니까. 그럼 또 다음에 중요한 가격이 어디겠어요? 여기에 가운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상단 여기, 중요합니다 또 그죠 그리고 보면 여기, 찍었죠 7,400 여기, 7,400입니다 아니 8,000 8,800 8,700이에요. 이거 많이 본 가격 아니에요? 8,700, 8,800. 빨리 또 빨리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가격이 7,400, 7,300.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가격이죠. 이런 가격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가격이에요.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니까 쉽게 못 벗어나요. 그러면서 깨졌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뿅, 뿅, 뿅. 이런 식으로 물수제비 튀기는 것처럼. 뿅뿅뿅뿅뿅. 뿅, 뿅, 뿅, 뿅, 뿅. 그러면 빡 깨졌죠.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 놓고 이 이런 선들은 또 당연하지. 이런 선들은 또 여기, 여기 여기겠지. 이런데 여기 여기 이런 데 이런 데서 지지 맞죠. 그리고 그게 한 3,000달러 조금 더 내려갈 줄 알기는 해, 알았어요. 이 당시에. 한 3,000 깨져 가지고 한, 한 2,800 그정도 선일 줄 알았는데 요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선들 그려놓은데들잘 보자고요. 요 캔들에 이 캔들 범위 끝머리 13,873 딱 찍었네. 2019년도 고가죠. 직전에 최고가 13,873 여기에요 여기. 요기. 요 캔들 범위 색깔 칠했습니다. 색깔 칠해놨어요. 여기 당연히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여기 당연 중요합니다 확대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아 여기 찍고요 여기 찍고 종가가 여길 못 넘어요 못 넘는 가격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가격이 대충 얼마지 이게 여기네요 보죠? 그렇죠? 뭐야? n t 0 n m a 1 t o 0 Ubek d a l l 달러. a n t o n Obek Dalla, Manton 니다 e k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각이 얼마냐면 9,500이에요. 주봉에서 9,500이 깨지면서 어떻게 됐죠? 다 알지 뭐인지 우리 깨지면서 빡 이렇게 됐죠. 9,500 깨지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주봉이 마감을 못했어요. 빡 깨졌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죠. 여기선까지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딱 찍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뭐 대충 감이 오죠 일단 로그 사 로그 스케일 상태에서는 여기 확대 좀 해볼까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넘어간 건가요 여기 <웃음> 넘어갔어요 아니 못 넘었어요 아직 아직은 아직 못 넘었어 아직은 못 넘었어요 그 가격이 9500이에요 9530 비트맥스에선 종가 종가 기준의 저한이 직전 주말에 못 넘었고, 지난주에 못 넘었고,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음봉이라는 거는 아직 못 넘었으니까, 양봉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가더라도, 요 가격 넘어가면, 요렇게 되면 또, 다음엔 어디 갈까요? 여기 가겠지. 다음엔 여기입니다, 타겟이. 그러니까 9,530 넘어가서, 주봉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타겟이에요. 올라가게 됐을 때, 근데 이 만약에 이런 트렌드 로그 스케일의 이런 트렌드의 저항이랑 여기 저항을 만약에 모듈 구선 음봉 빅 진행됐다 그럼 이 범위 지지받 지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지받는 게 8,700인데 그죠? 꼬리 찍 달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양봉 잠깐 나오다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어디 갈까? 또 여기 가 7,300 갈 거라고 좀 봐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빼,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7 3 0 0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넘어간 거니까 그죠?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죠 밑으로 또 가겠지 뭐 여기, 여기 이 밑으로 가겠지 뭐 그렇죠? 5800, 5500 이런 데까지 가겠죠 이렇게 계서 여기 깨지면 여기 가겠죠 이기 가겠지 아직 그거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르죠 모르, 모르는데 모르 우리는 가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다음 목표 그럼 똑같은 생각으로 주봉이 이렇게 마감되면 여기겠죠 하단 직전 고가 아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되면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럼 여긴데 이 가격 범위 아쉽 고가는 넘기겠지 뭐 물론 저항 나오죠 직전 고가에선 그러지만 여기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히 말하면 뭐냐면 이런 꼬리, 꼬리 부분들은 갭이랑 같아요. 꼬리들은 언제든지 얘가 이렇게 침범해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여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상승의 상승 시나리오의 가장 근접한 목표라고 하면은 16,240? 여기? 올해 안으로 좀갈수 있어. 오, 얼마 안 남았잖아. 아이씨. 올라야 돼요. <웃음> 내려가면은 끝나. 내려가면은 이 올라가는 요, 요 상승은 끝이 가능, 가능성 없습니다. 없잖아요. 시간상.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얘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타겟이 여기일 것 같습니다. 타겟이. 이렇게. 모양, 모양새는 옆, 요렇게 돼야 되는, 되는 거죠. 요게 올해 타겟입니다. 16,400.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다시 밑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서 이 트렌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9,500이라는 저항을 못 넘으면 못 넘고 다시 7 ,000, 7 0 0 아니 8,700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7,300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안에서 그냥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 바라는 바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거 로그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또 선형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뚫은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요. 선형 로그로 보면 지지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가격을 좀 무시하는 얘기인 것 같고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9,500을 이번 주 정리지 9,500 넘는 건 뭐겠습니까? 이번 주 캔들이 양봉이라는 소리예요. 이번 주 시가가 9,530이니까 그죠? 9,500 넘어서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어 좋은데,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음봉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다음 주 것까지 한번더 봐야 되는데, 다음 주가 또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찍찍 빠진다? 그러면은, 나가리. 다다음, 다다음 주. 다음 주 나가리. 나가리 된다. 그렇게 되면. 쇼시, 쇼시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 쇼시구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좀 이게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트렌드 이탈까지는 계속 고점을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는좀 그렇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죠. 여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못산 거는 땅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제땅 치고 후회해 봤자 소용 없는데 제생각엔 여기서 못산건땅 치고 산 후회하는 해 후회해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지, 진짜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데서 만약에 못 산다 그럼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왜냐면 가 이제 안올것 같거든 여기 넘으면 빚으로 안와 제가 얘기하는데요 만 1500 넘어가가지고 종가가 여기서 이제 놀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 이제 만 밑으로는 안놀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된기 전에 좀잘 잡아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계속 참아 봅시다. 여기서도 그 얘기 똑같이 했고, 참읍시다, 참읍시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야금 그마저도 이거는 긍정적인 건 이렇게 깨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괜히 샀다가 그러면은 에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아쉬워도 요만큼 올라가는 거 아쉬워도 좀 오히려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내려오면 좀 이제는 좀 싸게 좀살수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는 좀, 좀 내려갈 거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지표 지표는 뭐 보나 마합니다 이렇게 급상승 나왔기 때문에 과메소 찍고 있었, 있을 거예요. 좀 지나면 과메소 찍어서 하락 바이버전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 요러, 요런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8700은 지켜줄 것이다. 이게 갭이에요. 요 공간 지금 못 넘어가면 은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여기 지지받을 때가 특별히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봉이 비어있어요 미트밑트 미트. 지금 지지받을 지지는 못 받고 저항만 받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지받는 건 일봉상에 이전 일봉상 그 이하의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대한 매수세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을 뿐이지 지지선은 없습니다 주봉 여기까지 8700까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빠지면 그냥 빠집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웃음> 없잖아요. 없어. 그렇게 생겼잖아요. 빠지면 여기 캔들이 이렇게 채운다고요. 그냥 바로. 흔히 말하는 CME C M, -C -M -E, 갭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그,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그 얘기입니다. 갭. 음. 갭 채우나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뭐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밑에까지 여기까지 빠진다 니 그러면 역시 채웠어 내려와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은 없습니다 갭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실제, 실제 현물차트에 다 있는 거지 뭐 그죠? 굳이 선물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데 뭐다 다 표시, 표시가 됩니다 현물차트는 다 100% 있는 거니까 갭이라는 거는 이 이게 차트가 그 가격 공간, 그 시간 동안에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려져 있는데 뭐. 이걸 보면 돼요. 서문차트 굳이 안 봐도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요점 정리. 좀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9,530으로 이번 주에 넘어가가지고 마감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데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겠지만, 있겠지만, 결국에는 11,500까지도 넘으면은 1,500까지도 11,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 넘어가서 끝나면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 그래서 11월, 11월에는 월 이렇게로 를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마저도 넘으면 연말에는 진짜 좀 여기까지도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을 거다. 종가 마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같은 개념의 갭이에요. 여긴 갭입니다. 여기도 같은 개념으로 갭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직전 레벨까지. 그 다음 레벨까지. 그게 16,000달러 정도 되죠. 16,000에서 17,000달러 정도. 그런데 만약에 빠져가지고 선 8,700 밑으로 해서 8,700 밑에까지 침범. 물론 8,700 에선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8,700 밑에까지 해서 가격이 침범해가지고 종가 마감하게 되면 7,300에 7 3 0 0 대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7,300마저도 이탈하게 되면 하락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찹상.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9500 뚫으면은 아이 가자! 그때 외치는 거예요뭐 <웃음> 네, 이거는 1봉이나 뭐 4시간 차트나 이런 걸로 쇼칠 사람들은 쇼치고 뭐 그거는 뭐 아주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분석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요 아, 써주니 늦었네 짠끝끝 끝. 끝입니다